네, 반갑습니다. 무탐입니다. 어, 이제 코어 코인이 정말 이제 그 상장 일정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어, 오늘 2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각그 탑디업급 거래소들에서 이제 공지를 이제 띄우기 시작했고요. 오늘 저녁쯤에 호흡이랑 그 다음에 mxc 그리고 바이비트 거래소 등에서 각각의 어, 트위터 공지를 일단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후업비에서는 이제 그 내용 수정을 안 하고 그냥 새로 하나 올렸고요. 거래 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지를 딱 올렸습니다. 어, 거래가 되는 시점은 후 호비도 2월 8일 한국 시간 기준 21시 밤 9시쯤에 이제 현물 거래가 이제 정식적으로 개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MXC는 기존 공지에서 어, 디파짓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추리고 어, 코와 USDT 쌍으로의 거래를 어, 같은 시간으로 이제 상장을 합니다. 이제 거래 개시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띄웠고 바이비트 거래소도 기존 어그 공지에서 이제 거래 개시 일정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 유동성 물량 이제 그 충족이 이제 이제 나올 거니까 이렇게 지금 공지를 띄운 거죠. 어 이번 상장과 관련해서 이제 주목할 관전 포인트는 이제 한세 가지 정도가 되겠죠. 자 우선은 첫 번째는 뭐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빙성이 없는 것이긴 한데 어 많은 소셜 그 트위터나 여러 소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코어 가, 어, 코인 가격이 6,700달러 어, 또 1,000달러 이상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점쳐지고 있죠 그래서 어 트위터에서도 쉽게 여러분들 확인을 또뭐또 뭐또 많이 바,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메타마스크에 연동을 한어 3.65개의 코 코인을 음. 어 이제 그 이제 그 메타마스크 연동을 하게 되면 가격적으로는 24,000달러에 육박하는 어, 이 정도 가치가 되어 있는 사진 그리고 어, 0이 4개 붙은 어, 소점자리의 코어 코인을 입금이 됐을 때의 가치는 0.1달러 수준으로 한개 코인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 사진 어, 그리고 트랜잭션을 일으켰을 때에 한개 코인의 가격은 6,555달러 하나 된다라는 것. 이런 사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어 올라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 테스트넷 단계에서 설정된 이미 설정된 이 값이 어이 정도 값으로 이제 계속 쭉쭉 치고 올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어 어 이게 좀 가장 중요하죠. 이코 코인은 다른 여타 프로젝트 코인들과는 달리 어, 프리셀이나 ICO 같은 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의 정책적인 부분 비전을 가지고 어, 확실히 이렇게 뛰어든 코인이죠 그래서 이러한 코인이 정규 시장에 편입이 됐을 때 어,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주고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관점입니다 어, 보통 ICO나 프리셀을 하고 나면 상장할 때는 어 프리 세일이나 ICO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통 형성되는 게 어, 기본인데 그래서 이거는 예측 가격을 좀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좀두 번째 관점이고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이 이제 유사한 게 이제 또 파이 네트워크잖아요. 2023년도에 이제 오픈 메인넷이 하게 되면 정규 시장에 또 편입이 될 건데 코어 코인이 이제 뭐 I O U 성격의 코인도 아니고 이제 정식 상장이기 때문에. 파이 또한 코어 코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어 이대, 이대로 봤을 때 파이 네트워크도 이와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겠죠. 네, 요런 게세 가지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어, 2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산이 이제 좀, 어, 2월 6일을 이제 부터 해서 이제 어, 점진적으로 정산이 될 건데, 어, 부디 어, 좋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길 어, 기대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